시부터 엄청나게 화끈하게 펼쳐졌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 조합을 굉장히 다양하게 선수들이 꺼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가지 전략적인 싸움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었는데 그걸 앞서서 휘두르기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조합의 상성도 어,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대가 어, 조합을 바꿔올 것이다 이런 좀 심리적인 우위까지 보여주면서 휘두르기는 진짜 여유로운 예, 그런 좀 승리를 가져갔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가 뭘 꺼내들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어, 조합의 상성을 우위로 챙겨가는 게 결국 승리의 지름길이거든요. 그걸 휘두르기가 잘 보여줬고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요훈동 그리고 신보넬라 퍼샤시 경기를 펼칩니다. 요훈동 훈서, 최소훈 섹시, 마왕, 호날두, 최동호, 요맹의 윤여명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훈서 선수가 꺼내드는 데모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나올 때마다 무조건 피오지다 이렇게 자기 어필이 강했던 이런 요운동팀의 훈서 선수인데 이 데모닉, 특히나 데몬그랩을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섹시, 마왕, 호날두, 최동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디트를 한번꺼내있고그 나머지는 네, 네. 또 홀러를 그렇죠 일단은 뭐 워낙 디스트로이어를 워낙 이제 잘 사용하던 선수다 보니까 일단 한번 꺼냈었는데 이제 그 경기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홀리나이트로 좀 활약을 했었고 아마 <웃음> 홀리나이트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일단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이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댐감조합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걸 좀 이겨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뭐요맹이 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나에게 로스타크란 인생이다 아, 뭐 이렇게까지 근데 이번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생각을 들어봐도 아뭐로스타크만한 게임 없다 정말 많은 시간을 하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네. 자 그리고 요 훈동은 어쨌든 승자전을 통해서 편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쵸? 오늘 글쎄요 데모니 콜라 뭐 배마 요런 조합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에 맞서는 팀도 장난 아니죠. 신보넬라 퍼샷이 상대입니다. 신보넬라 퍼샷은 약속된 승리의 시간 홍석주, 우쿠쿠, 거, 어, 이선욱 선수, 쉴드러, 서주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팀은 홀라, 건슬, 워로드로 쭉 플레이를 했어요. 네, 뭐 다른 선택지를 서브클래스에 넣어두기는 했는데 사실상 우쿠쿠 선수는 그래서 건슬링어로 원탑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네. 쉴드러 선수는 워로드로 그걸 케어하는 과정에서 홀리나이트까지 함께 하니까 사실 이 팀도 정말 단단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투 댐감 조합이고 네. 네, 쉴드러 선수가 워낙 또 단단하게, 그, 또, 아이디가 한몫하잖아요 정말 아, 제대로, 예, 쉴드라 네.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어, 오늘 이제 출전하는 그 앞선 팀들과 요 운동팀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 무게감이 약간 시모넬라 퍼시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근데, 아까 뭐 경기에서도 그 실드로 선수가 이야기했듯이 아, 너무 짜릿하다. 네. 네, 이기민 경기에서 승리의 맛을 봤기 때문에 어, 오늘 경기에서도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네. 자양 팀에서 어떤 스킬셋을 보여줄지도 궁금하네요. 먼저 요운동입니다. 역시나 데모니콜라베마 아, 저희가 예상했던 그 조합으로 나옵니다. 네, 특히나 이 훈서 선수의 데모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는데 이 폭딜 구성이고 나머지 팀원들이 파리 짧은 걸 대비해서 데몬 그랩으로 끌어와서 한 타를 열수 있는 구성까지 준비했어요. 네, 근데 상당히 잘 끌어오는 모습들을 전 경기들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그 그랩의 적중률이 어떻게 될지 보고요. 그러면 신보넬라 포샷은 아홀라의 건슬 워로드 역시 그대로 가네요. 그렇죠.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조합이었고 또 앞서서 이제 데모닉을 선택한 훈서 선수 입장에서는 데몬 그랩에 이제 두나 효과를 넣어주면서 이렇게 좀 근거리 클래스들이 있을 때. 예, 두날 그러니까 이속 감소를 걸어서 상대를 좀 어, 발을 묶어주는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네. 어, 지금까지 보여줬던 색깔에서 크게 변화를 주지 않은 어, 그런 두 팀이거든요. 그런 두 팀이 만났다. 어쨌든 데모닉이 활개칠 수 있어야 되는 요운동이고 그런데 신보넬라포샤는 반대로 건슬이. 많은 걸 해줘야 되는 조합이에요. 네, 건슬링어가 자유롭게 풀려야.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데모닉에게 끌리면 안 된다는 거기도 하고, 끌려갔을 때도 문제인 게 아까 둔화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공격속도에도 제약을 건단 말이죠. 네. 그것 때문에 건슬링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싸움이 됩니다. 그러게요. 확실한 키는 말씀드렸어요. 요 운동은 데모닉이회기칠수 있느냐? 신보달라 퍼샷 건슬링 원거리에서 얼만큼 어, 라이플들을 꽂아넣을 수 있느냐 뭐, 이 싸움이 되겠죠 경기 보겠습니다 8강 B그룹의 요훈동과 심보날라 퍼샷 첫 번째 세트입니다 이게 데모닉이 처음에 권한이 많긴 합니다 항상 열리면 그라인드 체인 한번 긁어보거나 멀리서 피어스 손 보고서 무빙기 빠진 거 이런 거한 번씩 한 번씩, 번씩 볼수 있거든요 실들어가 순간 어, 어우 바로 네 그래서 어, 일단 뭐 그전에 요맹이 선수가 먼저 들어가서 줘 일단은 기회를 네,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훈서 선수에게 아그랩이랑 그라인드 체인 아이징. 다 빠져서 일단 거리 재는 기술들은 좀 많이 빠져있어 요 손토가 음, 아 그래도 불을 법으로 신의 분노 아직 약승시 선수가 아 지금 스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한번 이제 케어를 했으니까 빠져야 된다 이거 워로드에게 믿고 맡기는 시간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 워로드에게 이 순서 선수의 딜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요운동 입장에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어? 상황이거든요 어, 전장 6파이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우쿠쿠 선수 꽤 그, 많이 배달이 됐어요 <웃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상계 이동기에 다 빠졌는데 네신성검 동기가 회복됐을 때 이제 들어가려고 기다린거였죠 아우 대문그랫! 오와! 네, 대문그랫! 홀리나이트를 뭐, 주고 노려도 안마워까지 바꿨죠, 바꿨죠 아 이거 꼭쿠쿠 물리면 한방입니다 이제! 자, 박성기! 같이 쏟아요 지금! 장 그리고 흘라도 아, 어쩔 수 너무...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아니 이거 도망 지켜! 주지! 아우 와우 와우 실수로 식... <웃음> 야 실수로 <웃음> 어떻게 돼 버티게 해줄! 와 바뻐요 바뻐요. 순관 <웃음> 희생 정신이네요 아, 하지만, 지만 예, 네, 워낙에 실패였어서 버티는데 도 한계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그쵸, 결국에 요운동은 지금 악마와 하나 써서 각성기 둘을 뽑아냈어요. 네. 이게 시간이 더 지났을 때 감당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각성기였기 때의대이 움직임이 정말 전장을 로빕니다. 아, 이게 혹시나 뭐 기상한 다음에 그 타이밍 놀려주는 그런 그래까지 재산이 정말 많습니다. 예. 아. 신보넬라 포샤지 계속 여기저기 구멍이 뚫립니다. 그만큼 요운동에 데모닉에게 흘리고 있어요. 그쵸 이게 예. 훈소 선수 이 데모닉이 그래 경면이 아, 네. 많기 때문에 워로드로 패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야, 그래도 저, 아이고야 와, 편보 지금 조한태 쪽에서 예, 예, 예. 지원 사격까지. 지금은 신보넬라 포샤아세 서로간의 움직임 거의 뭐 던져주고 받고. 지금.. 무급권! 버티는거죠! 3 버티기 위해서, 본인이 버티기 위해서! 일단 됐으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 네. 빨리 태그하자! 네. 이제 체력 꽉찬 상태로 다시 한번 꽝이거든요. 대마의 각성기는 상대를 잡기 위해서도 있지만 본인이 버티기 그쵸. 위해서도 있습니다. 네, 피감도 80%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끌어내기가 <웃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버티기 위함이었죠. 네. 팀원들이 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줬었고요. 하지만 아직 몰라요. 신보달러 퍼션 충분히 훈서 잡고 스코어 동점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후쿠쿠 선수를 전담 마크하고 있는 데본이이라서 방금 송구 선수가 그래도 딜을 잘 넣어주면서 섹시마왕도 호알두가 각성기를 썼죠 어 지금 타이밍에 각성기 쓴거 정말 좋았죠 예. 네, 상대에게 뭐 딜까지 넣어주면서 뭐 아이디티도 음.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무엇보다 훈서를 일단 좀 지키는 아,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훈서 타이밍 오면 무섭긴 하거든요 아직 각성기 갖고 있습니다 훈서 대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라인드 체인 그러니까 훈서 선수가 결국에는 상대의 이제 빠른 기동성을 이용해서 을 네, 뒤쪽 시야까지잡아주서 이전! 어, 이렇게! 본시장던 네. 곳에서 악마워! 자 뭐? 이제 기동력 살리고 한번 불었을 때 컴보 넣어서 네. 이게 결국 악마워가 정말 아프긴 하거든요 근데 양쪽 다 각성기들이 꽤 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몰아쓰는지 훈서의 한 방이 남아있어서 지금 훈서만 남아있죠 훈서만 그쵸, 그쵸? 훈서 선수가 남은 상태죠 이제 이렇게 몰렸을 때자또 쏘였어 쏘였어요! 패션 올랍션! 잘 들어갔죠 이거. 더블킬. 이 각성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아훈서가이 타이밍 진짜 잘 잡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 1점 차이로 아슬아슬하던 이 줄타기가 한 방의 각성기에 의해서 데모닉에게 의해 정리가 됐습니다. 네. <웃음> 와 저는 데모닉 각성기 이렇게 잘 쓰는 거아그 처음 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웃음> 결국 요 훈동은. 훈서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걸려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말이 약간 꼬여가지고 아, 네.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훈서의 각성기가 그쵸, 그쵸.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그게 그렇게 적중이 되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어, 팀의 승리에 이제 완전히 깃발을 꽂는 네. 그런 각성기였죠 반면에 심보넬라 포샷은 우꾸꾸 선수의 어, 뭐 지금 데미지 얼마나 넣었는지를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각이 아주 예쁘게 나왔던 거를 별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건슬링어가 계속 그랩 당할까봐 그리고 원거리 기술 그라인드 체인을 긁힐 수도 있어서 이거 우려하는 게 너무 컸고 처음에 그래서 각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정면승부를 잘하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디아이 궁금하긴 합니다. 아 사실 건실 입장에서는 데모닉은 워낙에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 움직여 다 있죠. 배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 각보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워로드와 배마의 이런 어, 차이라고 볼수 있죠. 배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상대를 좀 진영을 어, 해집어놓으면서 데모닉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기 굉장히 좋았는데 네. 워로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수동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어, 보충이 되지 않았죠. 네. 첫 번째 세트, 요운동이 가져갑니다. 확실히 조 1위로 올라온 팀들은 야 달라도 뭐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요운동 특히 데모닉 플레이에 지난주 감동받으신 분들께서 많은 투표를 해주셨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33%의 투표율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의 강력함이 이번에 다시 증명되네요. 그러네요. 자, 요운동 음, 무엇보다도 그... 오. 진짜 인생을 걸고 로스타크를 즐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요운동 선수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원래 자 볼까요? 와. 아 확실히, 확실히 지금 우쿠쿠 선수의 데미지량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팀 내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딜 1위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뭐 요맹이 선수도 그렇고 어, 훈소 선수도 그렇고 에, 딜적인 좀 활약 부분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판이 좀안 깔린다라는 거죠. 에이. 어, 뻔하거든요. 신보넬라퍼스에서는 어떻게든 딜을 담당해야 되는 우쿠쿠 선수의 데미지량이 확 높아져서 노란색으로 칠해져야 그 판이 잘 깔리는 건데 자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물리는 진영 자체에서부터 아 홀리나이트 워로드 둘이서 건슬링을 태어하기가 발이 너무 바쁘다라는 게 보여졌거든요. 네. 아니 이것도 보면 중국 선수 계속 풍신초에 맞으면서 매달되잖아요 네, 어, 그, 예. 뭐 뒤를 넣기 좋게 네.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었고 아 여기서도 각성기 둘이 빠졌는데도 결국에 지키지 못했고 주도권도 결국 내줬어요. 네. <웃음> 그 어, 옛날 유튜브는 무엇이나 그, 어, 그 무슨 마법사 이분 이렇게막했는데 택배장 노트를 그 당시 아니 옛날 있어요. 아 어, 약간 여기서 어, 네. 저희도 네. 그렇게 만만치 않아. 아 아. 저는 아,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약간. 야. 어 저랑 저랑 나이가 같으시다고 야.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거 그거 이제 타고 다니는 거 마냥 찍어왜이렇게 계속 아니. 아니 아니 알고 있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네 잘못했어요. 그래도 다시는 어, 그렇게요. 보시는 분들이 네, 네. 이제 같이 뭐 공감을 약간 이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웃음> 아, <웃음>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신로스아크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그 태풍 이런 데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많은 많은 영화에서 나왔을 텐데 굳이 그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 오늘 시청률 올라가겠네. <웃음> <웃음> 자유원동어 기공을 꺼내 들었는데요? 우와. 아, 기공이 라인업에 있었지만 이 선수의 데모닉이 워낙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어, 굳이 바꿀까 했었는데 네. 아, 여기에서 좀 다른 방식의 폭딜을 보여주겠다 이번에는 약간 거리 싸움도 더 염두에 둔 느낌이고요 와 이렇게 되면 기공의 홀라의 뱀마 3뎀감이에요? 그쵸 일단은 뱀감에 좀 신경을 쓴 모습이고 어, 기공도 굉장히 기동성이 좋습니다만 데모니까 약간 다른 점은 데몬이 도 원거리에서도 좀 길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반면 기공은 좀 풀릴 넣기 위해서는 붙어줘야 되거든요. 예. 약간 더 데몬이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포지셔닝이 지금. 예. 그리고 신보달라 퍼샷은 홀라의 건설 워로드 그대로 갑니다. 살려주는 포커싱이 우쿠쿠 선수에게로 집중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기공사가 오면서 더. 감이 붙기 때문에 이 건슬링어 입장에서는 진짜 부지런히 뒤을 넣어야 되는데 자꾸만 물잖아요. 네. 아니, 정말 재밌는 건요운동선수나아 댐감 조합에 대한 불만이 네. 나름 좀 있는 팀인데 본인들이 더 주도하고 있어요. 어, 약간은 <웃음> 좀 그런 어, 명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결국에는 좀 힘들면은 본인이 써라. 네. 예. 아니 뭐, 아니 감 너무 뭐좀 답답하고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본인들 속에 이렇게 쭉 써서. 는데 본인들이 가장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삼댐감이번에 기공까지 추가를 시킨 기능상 활약 보죠. 앞서서의 데모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공도 충분히 저희가 그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어요. 네, 모넬라 풀살 입장에서는 어 이번에야말로 그래도 어 사실 데모닉보다는 기공사가 조금 더 견제하기 좋거든요, 워로드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줘야겠습니다. 건수도 마찬가지로 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퍼펙트 샤 스패더 플레임. 어, 그래도 지금은 우쿠 선수가 때려줄 수 있는 타이밍이 열렸고, 위쪽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네. 같이 보였죠. 샷건 네. 꽤 많이 들어갔는데요. 어, 홍서 선수가 버티면서 벌썸각, 초풍각까지 요맨이 일단 지금 빠져야 되는데 훈서 선수가 지금 홀터싱이 안 됐습니다 네 카이고리 네. 지금 보시면은 약간 그 이전 세트랑 좀 다르게 훈서 선수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죠? 맞아요 자 근데 이 타이밍에 지금 겉으로 보이다 보니까 훈서 선수가 진입기가쉽지가 않죠? 숨보로 들어가서 결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때려야 되는 타이밍에 들어가면 상대가 누군가도 강해를 하고 그렇죠 조신 유메기 선수 이번에는 본인이 이동하기 위함이었고요 자, 방금 뭐, 보호까지 빠지는 모습이었고 지금 홀리나이트 스킬이 예좀 네, 아마 많이 빠졌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슬보가 빠져서 이거 물러들어갔을 때 이동하려면 스페이스밖에 없거든요? 좀팔 길게 상대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런 타이밍에 그래! 우와! 네, 각성기 파이빙 잡았습니다! 자, 지금 기회 잡았죠? 어? 잡았죠? 지금 스펙까지 생각하면서 버스트 캐논을넣었습니다 근데 자, 이걸 끝까지 또요 운동도 잘 버티고는 있어요. 키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쵸. 일단은 뭐 체격적으로 가라지긴 했습니다, 반장. 그러면서 우꾸꾸를 일단 묶어놓고 있었어요. 아, 근데 여기에서 더 버텨서 기공사까지 전달이 자, 되면 뿜딱! 더 좋긴 하죠. 실드로를 꾸준히 물어주면서 그런데 우꾸꾸가 봅니다. 야, 너좀 가라. 공식출에 아, <웃음> 네, 일단 신보넬라 포샷도 지금 그래도 기회를 잘 잡는 게 아까 홍서 선수가 금강 성공이 3단계였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좀 턴을 망가뜨린 거라서 그렇죠. 네, 일단은 구독권을 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빠지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일단 보호 받고 한번 들어가니까 이거 체력 적은 선수 만들자. 적진으로 깊숙이. 어, 근데 세 명이 지금 체력 밸런스에 다게요 열애 신선거. 어, 기공사 스킬 한 사이클을 버텼죠 이런데 네. 일단 뭐 보호까지 들어가면서 슐드로 선수가 번고 아, 대신 대신 탈 웃도 이탈, 이탈. 아, 와. 각성기가 엇갈렸어요 아, 이 약간 타이밍이 늦었죠 이렇게 되면 계산 잘못했습니다 아까도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작전에서도 근데 아 이게 약생치 선수 입장에서는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세기 각성기죠 네. 이러면 오히려 코 입장에서는 요운동이자 역전을 시켰고 어 그래도 축구 선수가 고립될 수 있었는데 드리블이 좋아서 합류까지 는할수 있었습니다. 예. 아 이게 그 각성기 타이밍이 진짜 십분렐라코스 음.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겠네요. 결과적으로 사실 쓰지 않았으면은 뭔가 본인들의 턴이 한번더 오는 건데 그래도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상제 체력을 좀 뺐다. 그렇죠. 그렇죠. 몇띄우고기 공장에 착지고. 조날두 선수가 이제 이렇게 버티는 기술들이 빠지고 나면 고립될 수 있는데요 갈고리에 걸리진 않았고 극상마상광 자, 데미지가 어 그렇게 막 재미를 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홀려으로만좀 들어갔네요 그쵸, 아, 그쵸, 그쵸 콤보, 콤 이제 기상 빠져서 예? 네, 지금 열애신작까지다 빠진 걸 봐서 아이미시 거운 거 약간 애매하지 아 않냐 아 오, 작성기를 그... 썼는데요 네잘 들어갔어요 예? 어쨌든 데미지 잘 줬죠 이렇게 되면 은 이거 적정하게 시간은 지 없기 때문에, 와! 어쨌든 건실각성기는 충분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스코 역전? 그런 부분을 잘 살렸습니다, 지금. 네. 아, 근데 이거 훈동과 말려들면 안 되죠? 이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도망다닐만 해요. 도망가면. 예, 시간이 뭐 쫓아올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 결국 요훈동이한 세트 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요훈동 입장에서는 스코어 이게 킬수를 좀 맞추려는 이런 노력들을 좀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저 결과적으로 초반에 어 약간의 이제 이 조합적인 측면에서 어좀 기공사를 마크하기 편한 시모넬라퍼샷이 스노우브를 좀잘 굴렸었고 한 번의 위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침착하게 이 건슬링어의 각성기로 마무리를 네. 지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포인트가 딱. 지피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운동에서는 훈서 선수고 심보달라퍼샷에서는 우쿠쿠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활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 판을 잡는 건데 확실히 데모닉보다는 기공의 파워가 이번에 좀잘안 실렸어요. 네, 아예 건슬링어의 딜을 느껴지지 않게 만들려는 그런 공략 포인트도 있었지만 문제는 아까 우쿠쿠 선수가 혼자 남았을 때 6시 방향으로 도망치다가 본진으로 드리블하던 그 상황. 이때 합류를 하고서 역전을 만들 수 있었던 기반이 됐거든요. 네, 어이 운동에 특히 요맹희 선수도 앞서서는 우쿠쿠 선수를 잘 어, 풍신초리로 배달시키면서 계속 공백을 만들었었는 이번에는 아 우쿠쿠도 한번 당했다. 아, 이런 거리를 벌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잘 나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맹희 선수에게 끌려다니기보다 예, 네, 오히려 본인들이 좀 훈서 선수를 좀 몰아가는 네. 네, 그런 그림이 그 1세트와는 다르게 좀더 나왔죠. 그러네요. 하나씩 주고 봤습니다. 신부넬라퍼샷도. 뭐저 2위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보세요 건슬, 데미지 이렇게 나오면 급하는 분명히 신보넬라포샷을 잡는 거예요 아까 대구경 폭발 탄환 한 번의 한타각이 건슬링어에게 힘을 실어준 것 같고요 이렇게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우쿠쿠도 기분 좋게 계속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러면 이운동 입장에서는 기공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요 어, 물음표가 딱 생기죠 고민이 될것 같아요 후서 선수가 기공사를 이제 워낙 에, 초반에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썼었던 주력 클래스다 보니까 약간 애정이 있을 텐데 에, 이것도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그럴게요 여기 어, 심판의 창꽂혔을 때. 확실하게 개미지를좀 많이 도전을 시켰던 것도 있었고요. 확실히 공급점 버텨주는 건 좋았는데 뭐 추가적인 종류 많이 들어간 거 아니고 바로 이제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 아군이 두 명이나 지켜주니까아 이거 나 혼자 없이 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배틀마스터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아요 부분이 이제 위기였죠. 아 그렇죠. 네, 이 타이밍에 흑성기도 빠졌는데 지키지 못하면서 불과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뻔했는데 그 이후에 우쿠쿠 선수가 좀 침착하게 일을잘어었습니다 그리고 어, 경기를 쭉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 아시겠지만 초반에 뭐 약간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이후에 턴이 한 번씩 한 번씩 넘어오잖아요. 그쵸. 그때 이득을 챙겨가면 얼마든지 또 메꿀 수 있어요. 네, 분명히 홀리나이트도 봤어요. 방금 대구격 폭발단원이 날아오는 걸 봤는데 버티려고 정의집행을 썼지만 그걸 뚫는 딜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 균형이 많이 흔들렸어요. 아, 건술 각성기는 사거리도 길고 네, 굉장히 아프죠. 이 아, 운동 볼까요? 역시나 대본이으로 네. 바꿉니다. 아, 이거는 데모닉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생각에 동의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 훈서 선수가 또 1세트에서 보여줬었던 이런 활약들이 다시 한번 이 3세트에서 나와야 나와줘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훈서가 데모닉을 들었을 때와 아닐 때의 온도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어차피 신보넬라 퍼샷은 내내 홀라 건슬 워로드 조합으로 간다. 그러니 건슬을 더 묶자라는 게 용훈동의 생각입니다. 네, 신보넬라 퍼샷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구 선수가 조금 더 긴장하고 데모닉 그풀 계산을 더 잘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기공사는 금강성공이 켜진 걸 보면서 파악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 스킬이 언제 됐지라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대로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야 그럼 거리 벌리는 거, 상대 스킬 빠지는 거뭐 이런 것들을 진짜 뭐잘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확실히 신보넬라포션입장에서 조금 더 까다로워진 게 맞네요. 그쵸.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 워로드가, 어, 이렇게 이동기 좋은 데모닉을, 어, 뭔가 견제를 해주기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걸 어떻게 해결해낼지 첫 세트에서, 어, 본인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을 신보넬라 퍼샷은 해결하고 이세 번째 세트에 임해야 됩니다. 자, 승자전으로 갈 팀이 정해집니다. 신보넬라 퍼샷 입장에서 저는 우크부 선수가 워로드 곁에 붙어서 카스타이밍 오더를 붙는 게 어떨까? 그럼 같이 지켜지면서도 데모닉을 풀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런 합이 잘 맞아 떨어져야겠죠. 조금 더 약생 씨 들어갔어요. 그래트 체인 그랩. 아이 진영 자체가 약생 씨 선수가 앞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우크부 선수가 톰스가 이롭네요. 네. 그래서 초반에 일단은 뭐 어, 성공을 어. 네, 성공시키긴 했죠 지금 신모넬라 8샷 입장에서는 네, 네, 네. 버스터 캐논이 빠져있는 것 때문에 딜은 약간 좀 손해를 봤어요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실드로는 피면으로 한번 버티었고 시네븐도 어! 오, 바로 그냥? 어, 굉장히 그 자만... 빠르죠? 예예. 예. 지금 타이밍에 일단은 뭐요명이 선수도 체력이 뭐 없었고 네, 그러다보니까 한번 주도권을 잡는 게더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보 달러 퍼션은 앞경기에서도 그렇고 18의 창을 꽤 빠르게 꽂아 넣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 들어갔죠? 혹시? 네네네. 아, 지금 훈서 선수가 동시에 세명을 막고 있습니다한 명, 한 명, 한명 바꿔주면서 와우, 지금또쉴드 켜주고 곱곱곱 지금 유뱅이 선수도 위험하거든요. 이거 한 방에 터질 수 있습니다. 어 버스트캠은 그래도 피했습니다, 방금. 네. 월성가 기능 요맹이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주고 네, 살짝 빠집니다. 이 타이밍이 아예 물어서 어, 아예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겠다. 순석까지잡겠다이 계획인 거 같은데요. 이거 지금 성기다 투자한 거거든요. 그렇죠. 힘이 빠질 걸 각오한 건데 여기서 균형을 무너뜨리면 대박이지만요.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상대는 각성기가 3개가 다 남아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 홀리나이트를 지금 끊어주는 게 약간은 뭐 안정감이 네, 안정감이 네, 좀 있었, 있죠? 있었을 텐데 자 홀리나이트는 있어요. 아 그쵸 렇죠 녹이긴 했네요 내내 훈사 선수는 위험한 상태라 이게 유맹인 선수가 버티려고 들어간거 거든요 이게 홀리나이트같은 경우는 다른 홀리나이트같은 경 아, 홀리나이트 살려뒀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아이,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있군요. 그럼요 시간 가 안보이는 곳에서 잘 노렸어요 이거 데미지 아프고 아 훈사 마무리하려고 그쪽으로 자 샷을 날려봤습니다만 아직 버티고요 악마와드 끝났죠 드랩 이프에서 분서. 태워 잘해줬어요 지금 실드로 선수가 <웃음> 아니, 서로 지금 분서 날리고 분서 잡기가 여기서 야 맘몬밥으로 아니 있구나. 아니 네와이 피로 아 이거 아, 잡았어요. 발걸이 네, 그냥 네. 어 스케드미지로 잡았거든요 체력이 아. 워낙 적어서 아니 데몬 닉슬래시로 움직여 다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 잡는데 엄청 시간 이좀 끌렸습니다. 어 보가 어, 어보호잘 받았네요. 이러면 시간이 70초 정도 남았는데 요운동, 이 각성기 타이밍을 언제 잡을지 봐야 돼요. 네, 일단은 지금 뭐요맹이 선수가 죽게 되는 경우에는 어킬 스코어가 4대0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도 같이 잡아준 거니까 이건 상관없죠. 네. 요구구까지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요운동의 각성기, 이거 언제 나오나요? 뭐, 위험한 도박이게 30초까지 기다리고 한 번에 쏟아붓는 거면 그뒤에는 시간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3킬 정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스코어를 딱딱타이도 좋고요, 수비에요, 지금은 이거 같이 잡으려고 설마? 꾹꾹. 위치가 빠져나갔고요. 약승치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체력이 없어요. 다시 프리딜 타이밍이거든요. 네. 자, 이거 턴 가져왔죠. 이번 타이밍에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죠. 예. 구해 보 일단 하나 썼고 호날두가 일단은 그리고 후보 선수는 체력이 없으니까 실드로 선수 체력을 지금 빼놓겠다는 라 겁니다. 네, 율법 율법 대모닉이 예? 쫓아 가요. 대모닉이 쫓아 가요. 어... 지금 각성기를 다 썼거든요. 네. 시간 시간 들어와! 그런데 사 아, 실드로, 실드로, 실드로, 실드로, 실드로, 실드로. 실드로 실드로 실드로 실드로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이템까지 아직 다요 아! 아! 와, 맞다. 이다 속정. 와, 이거 결과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이거 약생시가 아끼다가 뭐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약생시가 위험해요. 네, 이거 비상. 자 비상이죠. 근데 오히려 순서도 역으로 안와자 쉴드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폴라 서로 서로 지금 율법 빠진 상황. 네. 근데 이거는 약생시 선수가 조금 더 위험해요. 골든킬 상황이라. 아니고 뭐 역으로 골든킬. 까지? 와 이건 모겠는데요대문이 아, 들어오는 거아니한요 한방 한방! 이어들어줘아 이거 들어갈 으, 수밖에 야. 없죠! 본인이 체력이 제일 많이 빠져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당연히 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그쵸 이게 사실 알아도 어쩔 수가 없는 게대문이 들어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좀 빠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 배틀 마스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아 팀원이 팀원들이 좀 케어를 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네. 체력 자체가 너무 적었어요. 데몬이 뛰어들어오자 배마 뛰어들어오죠오마 이렇게, 이렇게 뛰어들어오는 스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신보달라포션 선수들 입장에서는 참에 예, 뭐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혼동이 결국 승자전으로 올라갑니다. 와 저는 뭐 어떻게 이렇게 강심장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게 30초까지 각성기를 다 끼고서 이게 한 번에 뛰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로 위험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데모닝의 각성기가 좀 빗나가고 어, 배마 각성기 타이밍에 실드러 선수를 녹이려고 했었는데 네. 율법이 들어가면서 결국에 한번 케어를 해냈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요 운동은 데모닉 해야겠네요. 네. 어, 기공사까지 보여 주면서 이제 빅풀은 보여줬는데 어, 분위기가 데모닉 쪽으로 압도적으로 좋긴 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서로 간의 그 조합 차이에서도 데모닉이 데모닉과 배마가 같이 있을 때 상대 우꾸꾸 선수가 그러니까 상대 건스를 묶어 두는 이런 플레이들이 조금 더잘 나왔던 것도 있고요. 야, 근데 이렇게 보면 우꾸꾸 선수도 그래도 딜 많이 넣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경기에는 그 1세트랑은 좀다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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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사실 어, 승리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아쉽게 됐죠. 사실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킬 차이가 많이 벌어졌으면 어건슬의 데미지가 많이 높고 아니고의 차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차이였잖아요. 네 아주 박빙의 승부였는데 시작 때 아예 위쪽에서 전투를 하는데 그 상황이 이게 건슬링어가 뒤에서 여유롭게 풀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팀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전략에서 신보넬라포샷은 어, 박석이 확실하게 쓰면서 그냥 어 캐스코 앞서 나가고 그거를 좀 쐐기로 붙이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아 그런 부분들이 그 마지막에 그 집중력이 좀 부족했어요. 아 그리고 훈성 선수는갈때 가더라도 엄청나게 거기서 <웃음> 조금 더 빨리 잡았더라면. <웃음> 와이 버티는 플레이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오히려 버티는 거는 뭐 레트마스터나 이런 쪽이 더 강하지 않냐 했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계속 뭐 샤펀터 움직여 다니고 데모닉 슬래시로 그리고 데모닉 슬래시 연속 돌진치으면은 테프론 지금 한번더 이렇게 쓱쓱 움직여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서 이동기가 워낙 좋죠. 네 방향 틀어 가면서 계속 생존을 신경 썼습니다. 예, 굉 이제 좋아하는 요운동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강 진출을 확정 지은 건 아니에요 요운동은 승자전에서 휘두르기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이 앞에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휘두르기와 요운동 만나면 아 이게 또 어떤 판이 펼쳐질까 이것도 내심 기대가 되네요. 훈서가 받았네요. 예 저는 이 선수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대부분의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이 데모닉을 고를 땐 제노사이드로 콤보력에 집중을 해줬는데 데몬그랩. 네. 유일하게 지금 데몬그랩으로 조금 더 끌어오는 싸움으로 난전을 만들죠. 끌려오면 또한 타가 시작된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의 스킬셋 설정에 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음, 어쨌든 상대에게 둔화 효과도 걸어주면서 거기에서 어쨌든 최대한 딜 각을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노죠. 제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근접해서 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 판정 싸움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데 좀 원거리적인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상대가 또 건셀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주요 장면들 다시 볼게요. 훈서 선속의 섬수에... 집중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모닉 슬래 아까 말씀해 주시. 어, 두번이동하고서도스페이스를 들어가면 정말 빠르죠. 이거 이 개쩌는 러시작이 저는 와, 이 장면은 진짜 두고두고 회자들 네, 데모닉 유저들이라면은 어, 이제 클립으로 남기고 싶을 만한 그런 영상입니다. 위치도 탁 센터에. 예. 쁘게 예, 전에 한번 이제 이 이프각성기는 나왔었는데 그게 이프각성기가 아니라 중앙각성기는 처음이죠 약간 무슨 광장센터에 분수 네. 하나 올리듯이 <웃음> 거기에 <웃음> 적군들이 다 몰려있고 네 거의 피의 분수를 <웃음> 만들어냈습니다 요 운동이 승기를 거두면서 승자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신보날라포샷은 아쉽지만 패자전으로 내려갑니다 잠시 후에 8강 B그룹의 승자전입니다 휘두르기와 요훈동의 대결. 이 승부에서 어떤 팀이 4강에 올라갈지 기대해 주십시오.